아, 부상, 부상!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지요. 네 컨셉 아트 시리즈 아이언 스트레인지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0을 기반으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렇게 뭐 나노 입자들을 탁 입혔을 때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지금 써있기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버전이라고 써있긴 한데 수트 자체도 마크 50 기반이기도 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뭐리펄서 캐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인피니티 워 버전이 아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만 은 아무튼 이렇게 써 있긴 하고요. 가격은 이제 5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핫토이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교적고 오르기 좀 전에 나왔었던 그런 친구고요. 보시면 네이 아가모토에 놓은 타임스톤이 이렇게 네, 튀어 나와있다. 이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약간 양각으로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 봤네요. 네, 여기. 네, 조금 더 두꺼운 이유가 여기 지금 뒤에 뭔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책은 아니겠죠? 네, 어벤져스 요런 마크가 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돼 있는 친구들 사실 요렇게 쌓을 때는 조금은 그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옆쪽은 요렇게 생겼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요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네, 아래쪽에는 이펙트 파츠랑 네, 요렇게 네, 뭐 네. 증폭 리펄서였을까요? 그죠죠 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배경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차차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입자, 나노 수트를 입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자, 요렇게 한번 먼저 어, 싹 보시고 오. 마크 50을 제가 워낙 많이 만져봐서 그런지 크게 이 수트에 대한 감흥은 사실 저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네, 닥터 스트레인지 헤드 자체가 이렇게 아이언맨 옷을 입은 느낌이 조금은 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랑 이게 수트랑 좀 어울리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아가모토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양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뒤에는 뭐 거의 네 마크 50과 흡사하다, 똑같다고 라뭐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여기서 좋은 점은 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헤어 컬도 조금은 이제 바뀐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이마 쪽부터 해서 얼굴 쪽으로 내려오는 예, 상처들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조형 자체가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예, 느낌은 좀 다르게 또 만들어줬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상처가 많이 입은 이런 느낌을 봐서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와 그 타이탄에서 싸울 때의 뭐 상처일 수도 있고 마지막 엔드 게임 때딱그 예? 아이언맨을 보면서. 그 하나다 할 때의 느낌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꽤나 네잘 어울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뭔가 망토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망토는 따로 들은 것 같진 않고요 가슴도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그죠? 아크리에터가 아가모토 눈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 단차들은, 네, 이 어깨 커버로 충분히 그냥 다 이렇게 원래 가려지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열었을 때, 얘를 이제 빼주면, 마크 50의 나노 입자 느낌의 앞가슴,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게, 그죠? 앞가슴 파츠만 따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딱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뒤에 보면, 오, 마크 50이네, 마크 50, 트네. 어, 여기다가 앞가슴 갈아 끼우고 네, 아이언맨의 헤드를 갈아 끼우면 그냥 마코시비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리펄서 캐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리펄서 캐논이랑은 조금 달라요. 네, 기존의 리펄서 캐논은 안에 주먹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주먹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설마 라이트가 나오게 될까요? 이거는 불이 들어오는지까지는 또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진 손 파츠 외에 리펄서 또 이렇게 발사하는 손이 한쌍 들어가 있고요. 던지 가동 손이 또한 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신기하네요.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었는데 네, 아이언맨 장갑이 이렇게 네 마법을 뭔가 쓰는 이런 손가락을 또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법진 파츠들 한 쌍이 파란색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뒤에 손가락을 당연히 낄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마름모라고도 할수 있고 네모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네, 마법진도 하나 들어가 있고 손목에 찰수 있는 만다라가 두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처음에 드는 순간은 건전지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이거 뭐, 아 맞춰보세요. 이유 뭘까요? 마크 50은 네, 기존에 뭐 제품들도 잘 나왔지만 뒤에 악세사리 파츠들이 굉장히 많았고 별매를 해줬잖아요. 그 악세사리 세트만 해도 20만 원대였는데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 악세사리 파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구성에 잠깐 있었는데 그거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크게 또 스탠드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Q10일 것 같아요. Q10. 에보니모한테 끌려갈 때그 우주선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네, 역시나 커다란 봉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었던 이 친구들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야, 이게, 이해 들었네. 포탈이 들었는데요. 아, 이게 포탈을 또 끼우는 거네. 클리어 파츠로, 와, 왠지 반다이에서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포탈을, 네, 만들어줬어요. 아, 요것도 꽤나 여기다 뒤에다가 전시해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요. 요렇게? 여기다가 앞에, 그죠? 잘 맞춰서 꽂아주면 되고. 오에이홈에서 주문할 때에 그렇게 착 올라갔던 또그거랑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렇 요건 또 이렇게 마법으로 생기는 칼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랑 지금. 요거는어 인피니티 워 버전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들어가 있는 이펙트 파츠인데 색깔이 그렇죠, 주황색이었다면 요거는 이번에 하늘색으로 바뀌어졌고요. 아이언맨이 제불 자체가 약간 하얀 빛, 뭐 푸른 하늘색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만들어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손이 아 이렇게 뭔가를 잡는 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요 손은 칼이네요, 칼. 이 오른손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쌍 플러스, 네, 주먹, 손도 아홉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칼 자체도 바꿔 끼워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손을, 네, 바꿔 끼우면, 뭐, 다양하게, 이런 이제, 만나라도 끼우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아, 좋아, 좋아. 이펙트 파츠들을 마음껏, 네, 사용을 해서 포짐을 할 수가 있다.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또좀 재밌네요, 그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보니까. 네. 네, 여기다가 지금 하나씩 끼워본다고 한번 쳐볼게요. 오, 이게 그냥 단순히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꽤나 네 묵직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도 나오고요. 아 좋다. 그냥 맡겼는데좀안 맞길래 오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지 했더니 센터는 조금 더 크고요, 그렇죠? 네. 가생이 부분 두 개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여기 맞물리는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뭐 하나 하나 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가동이 각각도 다 되고요. 뭐위 아래도 어느 정도 되고 이거 자체도 뒤로도 되도록. 그래서 양쪽 좌우 다.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네, 꽤나 설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뭐 가로 당연히 네, 이게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네,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가로도 되는 거예요. 라이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아이언맨들 을 까봐도 이렇게 건전지가 많이 들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윤구 한번 불까지 다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에 있는 이 타임스톤에 아가모토의 눈이 과연 녹색 불이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또 허여 멀건하게 하늘색 불로 그냥 이렇게 동일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주 지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흡이 좀 짧죠? 불이 꽤나 밝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도 좀 해보는데요. 앗! 부상 부상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뭐야 갑자기 혼자 왜 어, 하는 거야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손톱이 뒤집어졌습니다. 피가 나네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건전지 다 넣었고요. 이제 안에 본체에 한번 또 건전지 넣어볼게요. 어 이제는 어 엄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내가 아, 손톱 아파. 여기 삼도 쪽에다가 건전지를 넣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못 찾으면 이제 보통 그냥 이상호 t 이 다시 보면서 저도 찾거든요, 건전지 넣고 말한 거 모르면.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건전지 평소에는 그냥 빼놓으래요. 안 빼놓으면 나중에 누액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방치할 때는 꼭 건전지 빼놓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와, 건전이 넣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네이 리펄서까지 다 넣다 보니까 좀 걸린 것 같고요. 아이언 스트레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불까지 한번 끄고 보여드릴까요? 자, 불을 껐을 때의 아이언 스트레인지 느낌입니다. 아 여러분, 와, 멋있죠? 그리고 이 리펄서 캐논도 네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죠. 이게 사실은 데 네, 신의 한 수입니다. 이 뒤에 이 친구들이 아이언 스테인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요. 특히나 아가모토의눈 디테일 꽤나 좋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마코시비 이렇게 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고. 등 쪽, 네 엉치 쪽 해가지고 어깨 쪽까지 해서 여섯 개 불이 뒤쪽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언 스트레인지지 않겠습니까? 얼굴 자체도 그 약간의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이 나는 아이언맨 헬멧을 좀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전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의 아이언맨 헬멧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뒤에 이펙트 파츠도 약간 이제 불을 좀 넣어주는 그런 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네, 욕심이 좀 생기네요. 자, 이렇게 전시되면 사실 끝입니다. 상시적으로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원래 이 아이언 스트레인지의 파란색 이펙트 파츠들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로 사실은 이제 좀 전시를 해놓고 증폭 리펄서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떼가서 네아이언 마크 50에다가 그냥 꽂아도 어떨까 싶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배경판 있었잖아요 배경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배경지를 보면 이 지금 바닥이 어떤 건지 맞춰지겠네요 그러고도 못 맞추면 이제 뭐 마블 다 나는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 어어어어 맞았어 내 말이 맞았어 큐십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배경지를 쫙 펼치면 큐십 공간이 맞죠? 그럼 그래, 인피니티브가 맞는데 왜 엔드게임이라고 컨셉아트를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뒷배경이 완성이 되고 이 뒷배경을 이 친구를 살짝 얹어놓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딱 꽂는 느낌은 아니고 네 이렇게 뒤로 공간이 조금 생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요겁니다. 예, 요렇게 전시하면 될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베리에이션 제품들이 네 호불호가 조금 있죠. 오히려 이제 기존의 마블 캐릭터들도 네 모기 이제 힘들어하시는 컬렉터분들도 많아서 이런 친구들까지 네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아이언맨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데드풀한테 그런 아머들을 시켜서 아머라이즈드 아이언맨 데드풀을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실물을 보면 은또안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이용을 해서 활용하고 이런 인질까지 잡아 놓는 네, 핫토이의 판매 전략. 예, 다시 한번 대단함을 느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